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 v 입니다 2020년 3월 6일 태국의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 15개 주요 여행사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다시 국경 재개방을 목표로 하는 오픈 타일랜드 세이플리 캠페인을 시작하고 나섰습니다. 타이 스마일 항공이 전 노선 동일 적용되는 깜짝 특가 세일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들은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가 방역 모범국들과 협의하여 입출국 시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인 트래블 버블을 올해 안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오늘은 태국 및 한국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소식들 중 여행과 관련된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태국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특히 여행업계 몸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주요 여행사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국경 개방을 요구하는 오픈 타일랜드 세이프리 캠페인을 시작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태국에서 시작돼 앞으로 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을 태국에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정식 탄원서를 태국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에는 방콕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여행사 15개 업체들의 지원으로 3월 2일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7월 1일이 국경을 재개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7월 1일까지는 많은 관광지 시민 대다수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태국 의료당국이 최전선에서 일하는 직원과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해외에서 방문할 여행자들에게 여행 계획과 예약을 할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항공사 및 호텔, 관광사업자 등의 마케팅과 판매를 개시해서 관광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태국이 코로나19 위기 이전처럼 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려면 적어도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원서에는 격리 없이 해외여행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태국 정부는 이들 여행자들에게 어떠한 안전보장조치를 충족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예컨대 자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공식 인증증명서, 건강보험 가입,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행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야나벤처사의 경영자 윌리 씨는 7월 1일 여행 객을 위해 국경 개방을 재개함으로써 태국이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2022년 태국 경제 안정적 회복의 길을 준비하는 전략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국경 재개를 목표로 하는 오픈 타일랜드 세이플리 캠페인 요청서는 대중들로부터 10만 이상의 서명을 받은 후 뿌라유 총리 피팟 관광체육부 장관 태국관광청 유타삭 청장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항공의 자회사 타이 스마일 에어가 3월 7일까지 기간 한정으로 국내선 세일을 실시합니다 회사가 운항하는 국내선 14개 노선이 대상이며 요금은 일률적으로 900바트입니다 해당 세일 프로모션으로 예약한 항공권의 탑승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노선은 방콕 수완나폰 국제공항 출발 치앙마이, 치앙라이, 난, 러이, 컨깬 우본 라차타니, 나콘파놈, 우돈타니, 나콘시탄마랏 크라비, 수라타니, 푸켓, 하디아이, 나라티와 등입니다 또한 위탁수화물은 2 0 k g 까지 무료이며 기내식과 좌석 선택도 무료입니다. 예약은 타이항공 홈페이지 또는 타이스마일항공 홈페이지 그리고 공식앱 등을 통해 직접 하시면 됩니다. 태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이 되고 안정세를 보이면서 다시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태국 국내선에서는 기내식도 다시 제공되고 기내쇼핑도 가능해졌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각 항공사들은 경쟁적으로 깜짝 프로모션 행사를 출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지난 방송에서 타이 에어 아시아가 2021년 한해 동안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티켓을 발표했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타이 에어 아시아에서 파격적으로 출시한 연간 자유 이용권에 대한 정보를 좀더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태국에 계신 교민분들,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신 분들 중 오는 6월부터 태국 국내여행을 하시거나 태국 내 타지역 이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동선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전망입니다 최근 태국 현지 언론사 더 타이거 등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 관광청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에 입국하기 전 타일랜드 플러스란 이름의 동선추적 앱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여행 기간 동안 이 앱을 항상 켜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여행자가 코로나19 확진 관련 사람들과 접촉했을 경우 알림과 지시사항이 이 앱을 통해 보내집니다 이러한 방안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려면 추적 앱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태국의 입장입니다 태국 정부 관광청은 방역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니 프라이버시 침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격리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수 있는 트래블 워블의 연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실상 불가능했던 해외여행길이 다시 열릴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3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해외여행 재개 가능성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선 국제선 중단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역신뢰국가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노선 복원과 교류 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합니다. 트래블 버블은 안전한 거품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여행을 한다는 의미로 양 국가들이 관광 등 방문 목적 제한 없이 입국 금지를 해제하고 격리 조치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우선 보건노선을 선정하고 트래블 버블 추진을 위한 국가 간 협약 체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외 코로나19 감염자 감소 상황과 백신 보급 등을 고려해 방역 안전 국가와 협정안을 마련한 다음 외교, 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 면제 완화와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한다는 구상입니다. 국토부는 협정을 체결할 구체적인 국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태국과 싱가포르를 우선순위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이미 몇몇 나라들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양국 간 직항편을 주 1회 운항하면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온 탑승객들에게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국가의 경우 뉴질랜드인이 호주에 입국할 때도 격리를 면제하지만 귀국시엔 격리되어야 하고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첫트래블홀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300에서 400명대에서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내 감염상황으로 상대국에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무착륙 관광비행도 확대합니다 지금은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방공항에서도 무착륙 비행을 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대상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사이판이나 섬내 관광리조트에 머물다 오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방역을 전제로 우리 승객의 해외 체류나 면세품 쇼핑을 허용하는 방안을 상대북 정부와 협의해서 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무착륙 관광비행을 허용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탑승한 비행기가 국내 이출국은 하지 않고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순차적으로 국내공항에 착륙해 면세점을 쇼핑하거나 영종도 등 공항 주변 지역에 한정해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 또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바운드 활성화 대상국가로 중국과 필리핀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코로나19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트래블패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입되면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국가별 방역조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트래블 버블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 등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창훈 대한민국 국토부 장관은 백신 보급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무착륙 관광비행 활성화와 트래블 버블 등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희 코리아시아 t v 에서는 지난해 7월 중순경 방송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현직 국회의원, 여행사 대표관 모인 자리에서 트래블 버블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보도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참조할수 있습니다 오늘 코리아시아 t v 에서 준비한 태국여행 관련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트래블 버블, 상호간의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격리 검역 없이 왕래를 할수 있게 하는 정책이죠. 태국뿐만 아니라 여행업, 항공업 등 관광산업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실행되느냐 여부를 예의주시하실 것입니다. 저희 코리나시아 t v 에서도 태국의 트래블 버블 관련 내용들을 지난해 방송에서 자주 다루었습니다. 하루빨리 국경이 열리고 격리 없는 여행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 때문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코로나19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며 2차 3차 대유행을 거듭하며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듯 했죠 트래블 버블은 물 건너 간 듯한 느낌이었지만 최근 확산세가 다소 꺾이는 기미도 보이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 올해 안에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니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흐름이 쭉 이어져서 올해는 한국인들이 마음 편히 태국에 다녀오고 태국인들도 한국에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